경상남도 허브도, 장영 허브도 아 그만해 한농가약 배재종의 다양한 허브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네, 어유 종류가 꽤 많은 모양이에요. 자,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효능을 자랑하는 허브 본격적으로. 화이초볼다 사과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그래서 캐모마일입니다. 감기하고 피로 회복 이런데 아주 탁월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음. 허브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라벤더야 라벤더는요 심신 안정은 물론 피로를 풀어주는 데 좋고요 그리고 내 몸밤이야 내 몸밤은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아내 몸밤 <웃음> 못 알아듣겠어요 <웃음> 조경용으로 인기가 있는 <웃음> 예카네시아야 예카네시아는 항생작용이 되더라고요 아름다운 꽃들도 있습니다 이 꽃으로 사랑고백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자 과연 사랑고백 성공할까 말까 여보. 음,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웃음> 영원히 사랑합시다. 정복입니다. <웃음> 유수이다 할아버지와 같이 다 사랑하게 삽시다. 어 근데 들고 또 어딜 가시네요? 이곳에서 자라는 허브를 향토방에서 자연 건조시키는데요. 황토 기운을 먹금은 허브는 살균 작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어. 잘말린는 허브는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어, 역시 허브차가. 어저도 티로에바가 불면증 해소에 좋은 라벤더에서 나오는 천연 오일입니다. 어. 꽃을 우는 캐모마일, 뿌리를 우려낸 에케네시아 등 잎은 물론 꽃과 뿌리까지 차로 마시면 몸에 좋습니다. 아하. <웃음> 아, 비로도 불리고 10년은 젊으신것 같아 너무 기분이 상쾌해 금방 나아요 <웃음> 이제 허브를 음식으로 맛볼 차례 발록달록한 허브꽃을 각종 채소와 함께 담아주면요 꽃밭이 아에 들어가 있네요 아니 저걸 먹어요? 눈은 물론 입도 즐거운 허브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입안 가득 허브 양이 간득한데요 자, 보이는 것은 빨리노초파는법 모두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로즈마리 조금과 참... 바질를 넣으면 간장게장의 비린내도 없애고 풍미를 조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도둑이야 밥도둑 버브 간장게장도꼭 드셔야 할뱀이죠아 이것도 아이디어네요 얼린 민트를 넣으면 상큼한 음료로 변신하는데요 오 어, 민트... 재즈인 문호 해밍웨이가 즐겨 마셨다는 모히또 완성! 아 이렇게. 모히또 완성됐다는 아, 거요? 여름철 노를 단번에 날려주는 허브빙수, 허브밥빙수, 허브와 함께하는 건강한 맛 완성입니다. 뭐가 또 완성되는? 눈,코,입 모두 즐길 수 있는 허브의 향연, 허브의 천국. <웃음> 경남 창녕에서 즐기는 오감 만족 허브 이상 신토불이었습니다. 네. 솔직히 저희는 눈, 코, 입은 별로 안 즐거웠고요. 그냥 어명 수시 때문에 귀가 좀 즐거웠네요. 그러게 근데 이 허브 집에서 키우는 건 쉽지 않아요. 아, 그 집에서 키울 때는요. 볕이 네. 잘 드는 들고 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화분을 놓고 3일에서 7일 사이에 딱한 번만 물을 주시면 음. 에, 저절로 잘 자랍니다. 네. 네. 올 여름의 건강, 여러분 어, 허브의 향연 네, 허브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요즘 좀 잠을 잘못 자서 걱정인데요. 아. 아까 들으니까 라벤더가 좋다고 하니까 네. 차를 좀 마셔봐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잠은 왜못 자요? 머리 아, 복잡해요. 제 나이가 좀 <웃음>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요 우리의 전통 문화 품앗이를 재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정현댁. 네, 정현땡. 네. 네 다음에는 오세요. 소리댁 하시죠 장찬호입니다. 자, 자, 자, 네. 자, 이번 주에는요 정말 조용했던 마을이 품앗이 덕분에 시끌벅적 아주 활기차졌다고 하지요. 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경북 예. 예천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와! 예부터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고장 경상북도 예천을 찾았습니다. 아, 건강해지는 것 같아. 아, 좋다. 마을로 향하던 중에 멋진 장관을 우와. 만났죠? 우와, 멋있다. 이야. 멋있다. 시냇물이 멋있다. 휘돌아 흐른다는 물속의 섬, 회룡포입니다. 이야. 정말 아름답죠? 아니, 어떻게 이런. 우와, 되게 사람 많으시다. 근데 겸치구경만 하시는 아이고, 것 같아요.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어. 문제가. 제가 예천에 푸마씨를 하러 왔는데 제손 필요한 데가 없나? 금당실 금당실이요? 네 오.